요금 자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눌러도 폼이 안 나타나죠. 디자인 모드, 더블 클릭, 탭 키를 눌러주시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폼이죠. 그래서 폼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폼의 이름은 왼쪽에 보시면 폼이라고 있죠. 더하기를 누르시면 무선통신요금이 폼의 이름입니다. 폼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무 적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점 SH 적어주시면 쇼가 보이죠. 더블 클릭해주시면 폼이 보이게 됩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 끄고 클릭해주겠습니다. 폼이 뜨게 됩니다. 폼의 정산연도를 더블클릭하면 현재 시스템의 연도가 표시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모드 단추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무선통신요금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정산연도를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서브에서 LBL 연도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요금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정산연도의 이름이 l b l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클릭해줬을 때 실행되는 게 바로 이 함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클릭했을 때 실행되라고 한게 아니라 더블클릭했을 때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클릭을 눌러서 더블클릭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고 밑에는 레이블을 더블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텍스트 년도는 데이트만 적어 주시면 오늘의 날짜 정보를 넘겨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도만 뽑고 싶으면 이열하고 적어 주시고 가로 열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클릭은 지우셔도 되고 남겨 두셔도 됩니다 채점에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는 남겨 놓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산 년도를 더블 클릭하면 2020년이니까 2020이 보이게 됩니다. 요금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우선 통신전화 요금표 여기죠. 여기에 마지막 행에 연속으로 추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객명은 A 등급 코드는 a 로 해주겠습니다 요금 입력 누르면 고객명 소문자 a 가 여기에 적히고 등급 코드 대문자 a 가 여기에 적히고 그 다음 a 면 시간단 단가가 86원 이니까 여기에 86원이 적히길 희망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a 를 적을지 b 를 적을지 이거는 적는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A를 적었다면 A, 86, 45,000원, 4,500원이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 B를 적었다면 A줄이 아니라 그 다음 줄 B에서 81, ,000원, 4 0 0원 4,000원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입력 버튼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위치에 자료값을 입력하는 거는 이제 외울 때도 됐죠. 대가로 a3셀이라고 적어주시고 대가로 닫고 .row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a3셀의 행번호 3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더하기 마찬가지로 대괄호 A3셀, 대괄호 닫아주시고 점 현재 영역이라고 해서 currentregion을 적어줍니다. 점 로스를 적어주면 행들을 인식할 수 있고, count를 적어주면 그 행들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지막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의 마지막 위치죠. 그래서 실제로 셀의 자료값을 입력할 때는 셀스가 필요하죠. CELLS 가로 열어 주시고 행 번호는 이미 구했고 콤마 열 번호 컬럼 인덱스는 A부터 시작하니까 1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1에 들어가는 값은 저희들이 폼에서 만들었죠. 폼에 뭘로 만들었냐면 정산 연도, 고객명, 고객명이네요. 고객명은 TXT 고객이니까는 T X Control Space b 고객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A1셀에 고객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복사해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주시고 B열에는 등급 코드가 들어가면 되죠. 등급 코드는 CMB 코드이기 때문에 CM 컨트롤 스페이스바 CMB 코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제 몇가지 더 적어주셔야 되는데 컨트롤 V 시간당 단가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당 단가는 저희들이 등급 코드에 a를 적었을 때 여기 이 표에서 86원을 가져와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행의 위치가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연속 데이터 가지고 가져올 수 없죠. 마지막 데이터면 이때까지 쓰던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현재 A가 있는 위치의 행번호를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저희가 값을 바로 보기 위해서 텍스트 고객에다가 한번 실제로 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txt 고객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줄 건데 뭐를 넣을 거냐면 cm 컨트롤 스페이스 바 cmb 코드에 점 리스트 인덱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인덱스를 적어주면 이 값이 텍스트 고객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요금 입력을 클릭했을 때 CNB 코드의 리스트 인덱스가 텍스트 고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급 코드를 A로 정해주고 요금 입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A라고 쓰면 리스트 인덱스 값이 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B를 쓰고 나서 요금 입력을 눌렀습니다. B를 눌렀더니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C를 누르니까 요금 입력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D를 누르면 3이 나오겠죠? 클릭. 그래서 A는 0이 되고 B는 1, C는 2, D는 3입니다. 그래서 0, 1, 2, 3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A가 있는 위치는 0이냐면 그렇지 가 않죠. A가 있는 위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0이 4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야 4행에 있는 86을 가져옵니다. 여기 86은 h 4셀이죠 그 다음 기본 요금은 i 4셀입니다 그 다음 할인 요금은 j 4셀이죠 그래서 a 값을 가져오려면 0이 아니라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값을 쓸때 그냥 리스트 인덱스라고 쓰면 정확한 행값을 구할 수가 없고 더하기 4를 해줘야 정확한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실행해 보면 a가 되면 4가 나오고 a는 4가 맞죠. b를 선택하시면 5가 나오죠. c를 선택하면 c가 6행이니까 6이 나오겠죠. 그 다음, d를 선택하면, d가 7행이니까 7이 나옵니다. 이제 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열에는 값을 넣을 건데, 뭐를 넣을 거냐면 시간당 단가를 넣어 줄 겁니다 그럼 시간당 단가는 cmb 코드의 리스트 인덱스 얘를 써주면 되죠 복사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값을 보시면 연속으로 옆으로 나오지가 않고 줄이 바뀌어서 계속 다른 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A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C A로 바꿔주시고 위에다가 A는 Ctrl V 해서 이거 전체를 A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한 줄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도 넣어주겠습니다. A의 3셀 A행의 세번째 셀에는 시간당 단가를 넣어주는데 cnb 코드에 있는 4셀인데 4행을 가져올건데 열값이 없네요 열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행값만 있고 열값이 없죠 열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셀스를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 열은 A가 1, 2, 3, 4, 5, 6, 7, 8 H가 여덟 번째니까 8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주시고 Ctrl-C, Ctrl-V, Ctrl-V 네 번째는 기본요금이니까 기본요금은 아홉번째죠. 그 다음 다섯번째 할인요금이니까 여기는 1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고 한번 값을 지워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디자인 모드 꺼주시고 클릭 정산 연도는 2011년 고객명은 ABC 등급 코드는 B로 해보겠습니다. 요금 입력 그러면 ABC는 등급이 B고 B니까 81원, 4만원, 000원, 4천원이 맞죠? 요금자료 입력을 누르시고 정산연도를 비워보겠습니다. 고객명은 SSS 등급 코드는 C로 하겠습니다. 요금 입력을 누르면 SSS가 입력되고 다 입력되는 거 문제가 없는데 정산연도가 없는데도 입력에 문제없이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정산연도가 없을 때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디자인 모드 더블클릭 요금 입력을 클릭했을 때 실행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자료 값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자료 값을 입력하기 전에 비어 있으면 문구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위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 작성해 주시면 자료 값은 이미 입력이 되고 나서 비어 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기 전에 문구 출력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if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한칸 띄우시고 조건을 적으시면 되는데 연도가 비어있으면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TX 컨트롤 스페이스 바 연도 는 비어있는거는 쌍따옴표 연속 두개를 적어주시면 공백이다. 비어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칸 띄우시고 비어있으면 된. 그러면 엔터. 탭키 눌러주시고 메시지 박스가 M S, G,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박스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정산 연도를 입력하세요. 쌍따옴표 해주시면 이 문구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s h i f t t 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커서를 빼주시고 이젠 Else 하면 아니면이 되는데 아니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Else If라고 쓰시면 됩니다. Else If 한칸 띄우시고 두 번째는 텍스트 고객이 공백이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공백이면 그러면 then 엔터치시고 탭키 누르시고 ms 컨트롤 스페이스 바메시지 박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한칸 띄우신 다음에 쌍따옴표 엔터치시고 s h 시프트 탭 쌍따옴표 L CMB CM Ctrl Spacebar CMB 코드가 는 쌍따옴표 두 개에서 공백이면 Then 메시지 박스 MSG Ctrl Spacebar 이번에는 가로를 열어 주겠습니다. 그다음 쌍따옴표 쌍따옴표 가로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 시프트 탭키를 눌러주시고 else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텍스트 연도가 공백이면 정산 정도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텍스트 고객이 공백이면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c m b 코드가 공백이면 등급 코드를 선택하세요.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세개가 공백없이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else문 이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블럭 씌워 주시고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if문이 끝났기 때문에 and 한칸 띄우시고 if 적어 주겠습니다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클릭 정산연도를 비워놓고 고객명을 AAA 등급코드는 D를 주겠습니다. 요금입력 그러면 정산연도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 다음 정산연도는 1이라고 주고 고객명을 비우겠습니다. 요금입력하면 고객명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 다음 고객명을 AAA로 주고 등급 코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입력을 누르면 등급 코드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디자인 모드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니까 더블 클릭해서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를 클릭했을 때가 떴습니다 클릭했을 때가 맞으니까 탭키 누르시고 작성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니까 msg 박스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위에서 사용법을 봐서 아시겠지만 가로하고 쌍따옴표 내용을 쓰시고 가로 닫으셔도 되지만 가로를 생략하고 쌍따옴표만 쓰셔도 됩니다. 쌍따옴표 전체 입력건수는 쌍따옴표 AND 연산자 AND 연산자는 문자와 함수를 연결해줄 때그 다음에 문자와 셀의 값을 연결해줄 때 사용합니다. A3셀부터 행의 개수를 세면 총 개수를 알수 있죠 그래서 대괄호 a3셀 a3의 current region loss count가 있는 아이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3셀부터의 행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a3셀부터 행수를 확인하면 하나 둘셋네 개입니다 근데 고객명이 들어있는 이 필드명이 들어있는 줄은 한 개가 필요가 없죠.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세개니까네개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건입니다 쌍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종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unload me를 적어주겠습니다. 창을 닫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종료를 눌렀을 때 전체 입력 건수는 3건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종료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띄워쓰기가 틀렸습니다. 공백이 한칸 들어가지 않아서 공백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점도 빠졌네요. 시트 작업 위에 틀린 내용 없이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